누리면 돼, 진짜. 너무 예쁘다. 내가 말했잖아, 새벽 아이 너무 예쁘다. 흑수한번와 진짜. 이청 시원할 것 같아. 세상에. 진짜 세상에가 봐. 내가 좀 먹을게. 세상에. 아, 아, 오.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야. 들어갈 때까지막 칩시다. 와! 아니. 와. 살짝 어, 달다. 그래? 달면? 어. 단맛이 도네 아, 김치나리는 말아야지. 어, 말았어, 말았어. 김치말이처럼김치말이 아, 네. 국수는 저래야지. 에에 네. 먹어야지요. 야 이거는 설탕의 단맛이 아닌데 김치 자체가 달어. 아 그런 건가? 응. 음. 그치 설탕 뿌려서 단맛이 아니야 이게. 무쳐서 무쳐서. 취향은 언제나 술국처럼 먹어. 맞아요. 요새 해장하듯이 빡어 씹으면서 빨아요. <웃음> 아 분내려가. 지금까지 먹은 게 그냥 분내려가 소화제 아니야 이거? 음아 진짜 소화제 같다. 음. 이거는 여기 와서 꼭 먹어야 된다. 무조건, 그냥 이것만 먹으러 와도, 물 응. 먹으러 와도, 이걸 꼭 마무리로 어, 하고 와야 돼. 무조건. 무조건 추천이다. 지저트, 지저트. 음. 음. 면치기 한번 보여줘야 지 아, 면치기? 면치기를 못하겠 자, 수도 갑니다. 수자 자, 숫 면치기 갈아요. 아, 나 면치기. 면축이... 아, 면치기 잘 못하는데? 야수다서한일에다끊어다끊서나한에나한끊서나한에다끊어가서나한입다끊어서한다어져서나한다서 <웃음> <나한 입. 웃음> 아, <웃음> 아, 우리 라에다끊어져나한입서한에끊어져나한어어 <웃음> 수다 요원이 보스 면치기를 못하고 면 덩어리를 넣는다고 합니다. 면치기를 할 수가 없겠어. 어, 어, 얼굴에 다 튀겨. 맞아. 여기 여기 다 아이스크림 수와 수다. 잘 먹는다. 어, 아니 근데? 장터에서 팍팍 말아주는 그런 국수. 장터 국수. 장터 국수처럼 먹어. 갑자기 드은 생각이. 이 맛이에요. 나왜 이렇게 밀면. 아 근데 이거는 난 진짜 여름에 다시 먹으러 올것 같아. 어, 이거는. 응. 진짜 일부러 일. 아 근데 여기 너무 다 맛있는데.